BJ 이 하린입니다. 현대산 경기 처음 보신 거잖아요. 네, 오늘 아, 경기는 아, 처음 보러 아, 왔어요. 아, 아, 아니 생각보다도 아, 더 아, 몸싸움이 아, 엄청 치열하고 아, 특히 아, 또 엄청 아, 가까이서 아, 보게 되니까 아, 이거 아, 더 뭔가 박진감 넘치고 같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 재밌는 아,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한준혁 선수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이제 농구다 보니까 제가 옆에 서면 은 어깨가 제 머리에 닿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한준혁 선수가 작은 책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포스를 보여주셔가지고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저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사실 지금 우승 후보라고 저 들었거든요 이제 한준혁 선수도 다시 복귀하셨고 이제 정말 우승을 향해서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Hey bro It's like you're trying to o the cover When you try to link up 승리의 주여 마지막 셧아웃의 주인공 한준혁 선수를 자리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경기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팀이 처음에 우선 후보 나는 평가가 많았는데 경적이 안나서 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팀이 오늘 이승을 해서 좋습니다. 연장 상황에서 뭐 동료들끼리 어떤 이야기했어요? 승준형이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웃음> 즐겁게 하자고 그랬 음. 같아요 야. 경기 중에서는 강하게 어필할 거 얼큰하고 나고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상 때문에 이제 코트를 오랜만에 밟았는데 부상일 때 주로 뭐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쓰면서 훈련을 하셨나요? 사실 그 어깨 반카르트 수술을 받고 난 후로는 역계 각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각도 잡는 데 주력했고 각도를 잡고 이제 슈팅 연습을 하는데 코뼈가 나가는 바람에 그 뒤에는 사실 지금 운동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또 제가 지금 지내는 지역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체육관을 못 써요. 그래서 많이 운동량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각오로이말지 우리 팬분들에게 좀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어, 항상 그 저희 상대사 리그 자체가 세컨드 찬스라는 걸 가지고 잖아요 네. 프로 선수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이 항상 간절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기 전에 제일 이기고 싶었던 팀을 이겨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오늘을 기회삼아 이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득점 랭킹 1위 하면 좋고 네. 안 되면 안좋고 근데 팀 성적이 저는 우선이기 때문에 네. 팀 순, 순위를 빨리 올리는 게 같습니다. I b e ice cold when I when I h a t i n heart we don't we o n Bring on oh, now they own me. Uh, oh, now they want shows. Uh, Shotty hit the phone line. I just declined those. Uh, I just a l i n e d those. Young run coming up uh, from the 470. b m o Gotta s h